저는 지금, 세 h s 치 v 럼 공간인데요. 난민 캠프에 설치된 아동 친화 공간이고 여기서 지금 남아들이 진행하고 있는 차일드 클럽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이들이 이제 재밌는 활동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앞에 보시면 어, 여기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전하는 또 여러가지 메시지들도 있고 여기 피드백 스도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잘하는 보호활동은 바로 아동 보호활동입니다. 아동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놀이와 참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아동 권리를 배우고 실천해갑니다. 벽에 붙어있는 그림은 모두 아이들이 아, 직접 만든 포스터입니다. 난민 캠프안에서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를 지도로 그려 두었네요. So I'm working as a manager in the education team. So welcome to our center. We have s e of our c o l l e a g 로이야 난민 아동은 미얀마의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이어갑니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아이들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곳은 난민 캠프 안에서도 특히 사춘기 소녀들이 공부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CBLF라고 Community Based Learning f a c i l i 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세일터티드러닝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시설인데 그곳이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여기 커뮤니티에서는 좀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여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멀리까지 나갈 수 없다든지 집에만 있어야 한다든지 교육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여자아이들 지역사회 안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빌립니다. 그곳에 임시로 교육 공간을 만드는 거예 어, 세이브 더치 드런과 더블 fp가 함께 운영하는 어, 식량 배분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또 어, 선풍기도 잘 돌아가고 있고 좀 쾌적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오신 여성분이 있을 때는 또 저기 한쪽에는 또 수유 공간이랑 또 아이랑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조금 어, 안정감을 느끼면서 계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The yeah. uh, let's, let's yes, the 첨가물들, 야채들, 과일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음식, 아까 앞쪽에서 어, 내가 이런 거를 사고 싶다라고 정해놨던 그 음식들을 사서 가실 수 있고 어, 자유롭게 원하는 종류를 원하는 만큼 사 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어, 작년에 캠프에서 엄청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몇만 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집도 다 타버리고 이제 요 부분이 다 화재가 나서 집이 소실됐던 곳들인데 세이프 더 실드런에서 500채가 넘는 쉘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 지난 화재 이후 새로 지은 집 앞에는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냉방 장치 하나 없이 대나무와 방수포로 만든 공간입니다. 당연히 옆집과의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금자리를 정성껏 정리하고 꾸미는 마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 이후에 쉘터 재건부구 관련한 저희 담당자분이 여기 와계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Hi, I'm Anis. I'm working as a senior program manager for shelter construction in Save the Children in Bangladesh and responsible for the r o h i n g a refugee program. We engaged the community people to construct that. So we didn't hire any contractor to construct that. Our main aim was to create the ownership among the household. <웃음> 다음에 방문한 장소는 노인야 아동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초보건센터입니다. 병원이 무서울 아이들을 위한 대기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죠. 복도를 따라 진료와 예방접종, 약처방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분만을 위한 수술실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어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 사실 여기 방글라데시다 미얀마 뿐만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분쟁이나 아니면 재난으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게 너무 슬프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직 세계 곳곳에서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로잉야 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 방글라데시 지역사회도 함께 지원합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맞이한 지역사회에도 취약한 가정과 아동이 많습니다. 여기는 호스트 커뮤니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아동 친화 공간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장보를,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를 보시면 굉장히 신나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활동할 수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림들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 항상 이렇게 전시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청소년클럽 아이들이 좋은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든 이제 작품이죠 총한 280명에서 300명 정도가 매일매일 이 아동 친화 공간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활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드라마 앤 뮤직 코너가 있죠 북도 있고 이렇게. 이 방을 꾸미는 것도 다 아이들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이플레인 코너라고 해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뭐든지 하면서 놀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저께 보셨던 그 다목적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을 어, 올해도 새롭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건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지역사회도 아동 친화 공간의 필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에서도 넓은 부지를 무료로 제공해줘서 아이들을 위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안심이 됐고요. 저희 어, 한국에서 후원자님들이 후원해주신 것들과 그리고 전 세계 세이브 더 칠드런이 여기에 드린 수많은 그 노력들이 아 진짜 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되게 안심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혼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랑 그 주변의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이랑 또 지역 당국이랑 또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